안녕하세요. 보험금 판례방입니다. 다른 원인에 의한 심정지후 부토물에 의한 2차적 기도 막힘 가능성과 부검 거절 시 상위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전지법 2018 가단 205695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법원의 판단 망인이 관광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급히 식사를 하여 급체하였고 이로 인하여 구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의사가 다른 원인에 의한 심정지후 부통물에 의한 2차적 기도막힘 가능성도 있어 질식 위증으로 사인을 명시한 점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함을 설명드렸음에도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망인의 신체적 결함,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다거나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.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